오늘 영상, 처음 집하실 때꼭 알아야 할네 가지, 이네 가지 확인하시고 집을 파세요. 진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아뭐 유튜브 컨텐츠가 요즘에 막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관해서 많은 뭐이 컨텐츠가 집을 사실 때뭐 저를 포함해서 그런 꿀팁들을 영상을 많이 올려다 드렸잖아요 근데 의외로 집을 처음 파실 때 한번 사고 나서 처음 파실 때 알아야 될 주의할 점들에 대한 내용들이 은근히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 집을 처음 내놓으실 때 주의할 점네가지 모아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 설정 바로 첫 번째 내가 이 집을 왜 파느냐. <웃음> <웃음> 이후부터 확실하게 세우시고 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생각보다 여러분 어 이제 분위기에 타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도 보면 인생, 인생까지 나왔네요 <웃음> 집을 제가 사고 팔고 많이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계획지 않았던 대로 집이 부동산이 특히나 거래가 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분들 많이 계신데요. 뭐 예를 들어 잘 살고 계셨어요. 근데 앞집이 집을 딱 내놓다 는고 그러고 갑자기 솔드 사인이 붙여 그리고 팔린 가격을 들어 보셨을 때 와우, 우야 이사 가자 <웃음> 이런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 집을 사셨을 때도 스티브 이 집이야 드디어 we found a place man 여기서 나는 아 오랫동안 살 거야. 여기서 뭐 아이들 이제 결혼식까지 시키고 등등 나는 오래 살 거야 하고 나서 바로 뭐일년 뒤에 전화 주신 분이계세요 여러분. <웃음> 근데 저는 워낙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전화받고 네? 이러지 않아요. 바로 차분하게 아, 어, 파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파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부부간에 의논도 해보시고 자식간에도 한번 의논해보시고 우리가 팔아야 되는 이유 아직 은근히 불확실할 때 어, 이렇게 내놓고 후회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허심탈환한 성심성의껏 솔직한 일을 돌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를 확실하게 확고한 이유부터 확인하기 그래서 업사이징이냐 집을 늘려가는 거냐 집을 다운사이징을 하려는 아냐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집안, 패밀리 멤버끼리 다 의논을 나누시고 나서 집을 파는 게 맞다고 하실 때는 너버 2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은근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간과하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집을 사셨을 때몰기지를 끼고 사셨다고 한다면 갱신을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죠 즉흥적으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내놓을지 모르고 지난 몇 개월 전에 리누 갱신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모기지를 그쵸 그렇죠? 어떤 어, 계약을 터널을 그래서 뭐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등등 거기서 발생하는 집을 팔, 팔음으로써 이게 터널이 깨지기 때문에 페널티가 발생이 될수 있어요 모기지 프리페이먼트 페널티 등등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솔직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나중에 모르시고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이거든요 이게 뭐 몇천 불일 수도 있고요 몇만 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꼭 은행과 여러분 몰게지를 담당하고 계신 분과 확인 후 진행을 하시는데 몰게지 프리패면 패널티라고패널티가 있다 한마디로 이제 해약을 하고 다른 집으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이 너무 무서워서 지금 모든 계획을 접자 또 이러시면 또안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또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드리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 새로운 집으로 그걸 포팅이라고 그러는데 포팅 옮겨 가실 수도 있고 또는 해약을 하더라도 그패널티를 내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어서 더 좋은 자산의 어떤 가치를 느낄 때는 옮겨 갈 수도 있죠. 그죠? 심지어 꼭 집을 안 파셔도 내가 계약했던 그런 패널티를 내면서까지 새롭게 몰기지로 갈아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길게 보시면 그게 더 싸게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집을 안 파시더라도 패널티 부분에서는 알아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게 넘버 2였습니다. 몰기지 비용 넘버 3세 번째 집을 팔고 나서 1번과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팔고 나서 이유가 뭐 집을 새로 사신다는 다운사이징은 업사이징이시건 근데 몰게지를 새로운 집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도 안 하고 집부터 내놓으시면 큰일 날 수도 있죠 여러분. 왜냐면 집은 그냥 우뚝돈이 그냥 집을 팔았는데 집을 못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큰일 나죠. 저는 그래서 상담할 때 그걸 알아보셨는지를 늘 제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네. 왜냐면 저는 짧게 보지 않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여러분, 예, 이렇게 제가 먹고 살고, <웃음> 이렇게 감사하게 저를 계속 많이 불러주신 이유가 어 제가 집을 팔 때. 와, 이를 생각하고 제가 집을 살때 등등을 저는 꼭 감정 이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집일 때 이게 내 집을 팔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진짜 팔고 나서 내가 집을 못 사면 안 되니까 그죠 저만 생각해서 이거 파세요 이거 예?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죠 몰개지를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몰개지가 안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차를 최근에 들어서 구입을 했다든가 그죠. 렇 팔지를 모르고 어떤 파이낸스라든가 리스가 좀큰 비용이 있다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잘 확인하시고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몰게지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에이전트, 리얼 에이스테이 에이전트, 공인 중개사 여러분들을 맡아서 그 집을 맡아서 팔아 주실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게 가장 마지막 체크리스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분. 어, 정말 이게 집하는게 굉장히 뭐랄까 좀 추억들도 있고 되게 애정 모든 뭐 아이들이 컸다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막 감정적인 요소가 복합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아주 냉정하게 뭐 어떤 책 이름 같기도 하네요 냉정과 열정 사이 저럼 이거를 잘 판단하고 이끌어 가실 그런 에이전트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모든 것을 리스팅 에이전트라는데요. 그 맡아서 진행할 거거든요. 만나보면서 에이전트를. 이거 전화로만 상담하고 내 집을 맡겨야지. <웃음> 큰클라죠 이게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전화 한 통으로 아, 이 사람하고 해야지 한다면 좀 그죠?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만나보시고 눈을 맞춰 보시면서 리얼터는 여러분 정말 이 리얼터와 여러분과의 궁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어떤 분한테 소개받고 정말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해서 만나봤더니 조금 나랑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서로 케미가 안 맞으면 좀 부드럽게 숨조롭게 진행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시기 위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얼터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걸 대행하거든요 셀러가 처음 파실 때는 뭐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다니실 때 거기 집주인을 만나신 경험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기 문화는 리얼터와 리얼터만 서로 만나고 키 건네줄 때도 셀러바이어가 얼굴을 거의 안 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뭐 가끔 있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집 보러 갈 때도 진짜 이게 진짜 사라니까집 어, 주인이 제가 이제 바이오스 에이전트로 제 고객과 같이 집을 보러 갔는데 집 주인이 침대에 누워 있어 <웃음> 이게+ 이게 실입니다 이렇게 발가락을 꼬르륵 면서 보라 그러더라고 누워 있으시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여러분 예 어이 뭐집 주인 없고 그죠 리얼터만 나와 있어서 둘러보고 그래서 리얼터가 그 집에 어떤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 그 집을. 맡아서 대행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 집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또 이렇게 잘팔수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을 꼭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건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부터 시작이긴 해요 그 리얼터를 선정을 하셨다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오픈하우스 하건 집을 준비하건 이것도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편으로 제가 꿀팁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집을 파실 때도 집을 사실 때 만큼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 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정말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유익한 이런 컨텐츠를 저희가 늘 올려드리고자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연구에 힘이 되는 게 여러분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은 컨텐츠 올라올 때마다 어? 놓치지 않고 보시길 원하시면 꼭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들, 저희가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들께 늘 성심성의껏 또 댓글에 또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Alright, well,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all for watching. I will see you next time. Bye-bye.